자 이제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이 균사교체 인데요 어이 균사들을 이제 다 갈아줄때가 됐어요 진짜 막이렇 여기보시면 이제 많이 먹었죠 이런데 이런 데 많이 먹고 남은 부분이 얼마 안남았어요 이제 이 균사를 교체해주고 저는 이제 톱밥으로 기를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균사를 한번 교체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렇게 균사 교체할 개체는 이제 세 개체 인데요 이렇게 좀세 마리가 있습니다 어 일단 균사를 교체하기 전에 저는 스푼이 있어야 되는데 스푼이 없어요. 지금 스푼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줄여 어... 먹어야 아쉬운 대로 일단 다른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 요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뒷면으로 스푼처럼 이용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뒷면이 이제 넓적하거든요. 여기가 한번 요걸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식사가 좀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개체. 놓친 구부터 이제 해볼 건데요. 어, 어쨌든, 이게, 투입 일이 2018년 9월 25일. 9월 25일이면,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딱세 달. 세달 정도 됐네요. 어, 세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 딱 교체해줄 시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파볼게요. 자, 먼저, 오픈. 안은 이제, 와, 진짜, 열화가 좀 많이 됐네요, 이건. 안쪽에, 버섯이 좀 폈다가 지금 버섯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파볼게요. 아니 뭐 앞으로 파죠 이거. 앞으로 파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와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와다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안쪽으로 보니까 다 먹었네요 진짜. 뭐 필요 없겠는데 스푼이. 와다 먹었다 진짜 다먹은거예요 이게 아, 겉에만 이렇게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여러분 나왔습니다 유충이 자오 이게 단치덕적 사슴벌레인데 지금 이게체는자 배꼽을 한번 볼게요 안컷이네요 안컷 배꼽이 없는거 보니까 안컷이에요 아잘 안보이는데 배꼽이 없습니다 이게체는아 유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한치 아, 해봤을 때 이거는 3cm 후반, 3cm 후반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개체입니다. 자, 이거는 요것도 똑같은 날 투입이 됐네요. 자, 여기 이 9월 25일. 오 여기 겉으로 보이는데 오큰거 같습니다. 이건 스커 같은데요, 이건. 빼볼게요 바로. 크, 이거 검은색이에요 아예 안에가 완전. 이게 어두워서 검은색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이에요 진짜. 오 이건 완전 검은색이네요. 어, 스쿼치 잘 보이시죠? 보시면 보시면 이게 거은이에요 이거는 완라요와 이거 다 먹었네 우와 스쿼스다백퍼스쿼 완전 크다 와 여러분 스쿼치 나왔습니다 오 뭐야 뭐야 아아똥싸고가 <웃음> 아, 더러운게 아니고 이거는 얘들 똥은 깨끗해요 진짜 비료같은거, 테비같은거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예그렇게 한데 똥을 만지는건 또 좋지 않겠죠. 제가 <웃음> 저울만 있으면 얘들 무게만 잴수 있는데 아, 저울이 지금 없네요. 그게 아쉽습니다. 오 크기가 제법 커요. 크기가 한 손가락? 손가락 한두마리 한 정도 되네요. 손가락 지금 이 이게 최는한 그래도 단체라서 그런지 크는 안 나올 거예요. 한 6cm 중반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와 이거 크다 이거. 오. 자 이게체 일단 넣어놓고요. 자 이제 바로 마지막 께지 대박이 마지막 께지입니다. 이게체도 투입 날짜는 똑같네요. 어, 이게 이게체 겉으로는 안 보이고 시큰 봐서는 이제 수컷 같습니다.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체는 뭐이게도 엄청 먹었네요. 잘 먹었어요 되게. 잘 잘 나온다. 오. 오.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우와. 어? 너무 작고하세요 여러분이 먹은 거에 비해서. 오. 안 컷이네요, 일단. 자 보시면, 근데 네, 안 컷입니다. 안 컷이라 그런지 크게 상당히 작아요, 지금. 크기가 3cm 중반에서 후반정도 나오겠는데요? 크기가? 자 이제 한번 톱밥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나 진짜... <웃음> 여러분 톱밥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와 진짜... 아니 톱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 아쉬운대로 일단 이거 톱밥을 제가 이제 내일 한번 샵에 가서 이제 톱밥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어쨌든 애들이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이렇게 균사교체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균사교체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균사교체라 와, 좀 색달랐어요 되게. 어, 일단 요즘에 곤충에 좀 많이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아, 균사교체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좀세마리 여기까지 해서 요거하고, 좀세마리 겠지로 오늘 균사교체를 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